네 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서행국입니다 지금부터 마리끌레르팝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우와! 정신이 팍 바짝 드네요 자 요즘 꽂힌 노래는 혹시 한 소절만 살짝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? 요즘 꽂힌 노래 많은데 저 봤지? 네 뷰티풀 헤이 뷰티풀 뷰티풀 뷰티풀 뷰티 따라라라라라라라 뭐야 그럼 <웃음> 재밌다. <웃음> 만약 한 가지 초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갖고 싶은 초능력. 아 초능력 진짜 저는 순간이동. 여러분들을 가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순간이동을 갖고 싶습니다. 풍선 터지는 거는 적응이 안 되네. 최근에 내돈 내산한 물건 중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, 와. 그것보다 최근에 제가 김밥을 시켜 먹었는데, 닭가슴살 김밥인데 맛있었어요. 닭가슴살 하면 저는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좀 그랬는데, 그래도 다이어트 중이니까, 관리 중이니까, 다이어트 닭가슴살 김밥을 시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. 그거 말고 사실 산게 없어요. 가장 최근에 핸드폰으로 직접 찍은 사진 가장 최근에 셀카? 셀카 찍었나? 나 가장 최근에 못 찍었지 <웃음> 제가 사진을 좀 많이 안 찍는데 아! 음식! 음식 찍었나? 네 음식 찍은 거 같고 배경이나 뭐 이런 거는 안 찍고 셀카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... <웃음>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먹고 싶은 음식은? 아 사실 치킨? 이러려고 했는데 아, 너무 물릴 것 같고 그냥 닭볶음탕? 닭볶음탕? 그건 좀덜 물릴 것 같아요 슈퍼스타K 당시에 서인국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? 너무 긴장되고 어, 모든 게 어렵고 새롭고 어, 그렇겠지만 어, 너무 떨지 말고 떨리겠지만 너무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즐겨 즐겼으면 좋겠어 모든 걸 즐겨버려 쉬는 날에 여행을 떠난다면 멋진 숙소에서 호캉스하기 여름바다로 향하기 여름바다로 향하기 저는 사실 여행가서 뭐 이렇게 거기 특유의 무슨 건물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구경을 잘안 하고 무조건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바닷가 아니면 뭐 수영장 네 물을 좋아해가지고 네 바닷가 지금까지 출연한 작품 속 장면 중 제일 여러 번 돌려본 장면은?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별 드라마에서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하는 신이 있는데 좀 잘한 것 같아요. <웃음> 그막 자세하게 나오는 거는 아닌데 그런 액션 같은 것들 몸을 제가 좀잘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한 여러 번 봤습니다. 그 장면만 여러 번 돌려 봤어요. 우와 이러면서 네. 아 이거 적응 안 돼. 실제 서인국과 더 비슷한 캐릭터는 핀돌이 멸망. 와둘 중에 이게. 둘 중에 고르기가 조금 싫은 게 핀돌이는 범죄자고 멸망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성격 성격. 그래도 아 모르겠다 핀돌이가 성격이 진짜 까칠해요 엄청 예민하고 되게 위아래 없고 그냥 오로지 돈 돈만 보고 달리는 그런 캐릭터고 멸망은 모든 것이 지루해 모든 것이 지루하고, 어 수천 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그런 감정의 기복들이 좀뭐 크지도 않고, 그냥 예민하긴 한데, 멸망도. 그나마 좀 비슷한 건 그래도 사람인데, 핀돌이? 그래도 좀이 사람과 섞이고, 뭐 얘기하고, 뭐 이렇게. 저는 근데 막 돈을 쫓거나 그런. <웃음> 않아요. 그냥 재밌는 거를 좀 추구하는 편인데. 그래도 팀돌이. 지금까지 서인국이었습니다. 어, 마리끌레르 유어로 화보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으로 멸망이 들어왔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영화 어, 파이프라이네 <웃음> 많이 기대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리끌레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.